그 사실 저는 팝콘을 잘안 먹어요 영어가 돼서 저 항상 콜라 아니면 사이다만 사들고 어, 들어가요 아, 왜냐면은 팝콘을 먹으면 일단 다못 먹잖아요 아, 아, 아, 아, 아. 끝까지 다못 먹으니까 <웃음> 나만 그랬던 것이 <것처럼. 웃음> 아무튼 만약에 먹는다면 팝콘을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갔다면 저는 카라멜? 달콤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먹고 저는 근데 그거 콤보가 있던데 카라멜이랑 치즈인가? 아닌가? 약간 짭짤한 거 양파? 아 아무튼 그거 그두 개를 왜 이렇게 치이이지 그걸 잘안 좋아하는데 거 그무튼그두 개를 이렇게 콤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요. 여러분들은 어때요? 아다 먹어요? 네. 부럽다. 아 <웃음> 아자 다음 문제 볼게요. 대표님은 아 두개 아아 공을 아 하면 저는 아 원이 아니라. 아 반짝반짝~ 오빠가 <웃음> 좀 아쉬워요. 다섯개넘지 않아요, 그렇죠? 저희가 네. 준비한 팀이이트끝까 <웃음> <웃음>